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요즘 오버워치 말고도 한 게임 때문에 떠들썩하죠 바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때문인데요 이 배틀그라운드가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배틀그라운드에 관한 이야기와 배틀그라운드의 장르 배틀로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배틀그라운드는 한국의 제작사 블루홀에서 개발한 대규모 멀티플레이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또한 배틀로얄이라고 불리는 장르기도 하죠. 배틀로얄이란 최후 1인이 나올 때까지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최근 데이즈나 하이즈의 인기로 인해서 급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장르입니다. 바로 이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에 영향을 미친 작품이 있으니 1996년 일본의 한 소설가 타카미 코슈니쓴한 편의 소설 배틀로얄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타카미가 쓴 배틀로얄의 내용은 1997년 정부의 한 프로젝트를 위하여 무인도에 42명의 중학교 3학년의 남녀 학생을 가둔 뒤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자신의 파트너가 사망하게 되면 다른 한쪽도 기폭장치가 발동되어 폭발하게 되는 목걸이를 학생들에게 장착시켜 최후의 생존자가 남을 때까지 살아남는 게임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배틀로얄은 상당히 호러하면서도 잘 짜여진 작품성 덕분에 호러소설 장르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아 당시 일본 호러소설의 공모전의 대상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으나 중학생들이 국가의 강압적인 명령을 받아 서로 싸우고 죽인다는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낙선되고 말았죠. 잔인한 묘사와 스토리라인 때문에 공모전에서 낙선하자 사람들은 얼마나 불쾌하고 잔인하길래 낙선을 당하냐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런 소문 때문에 낙선 이후 배틀로얄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 결국 1999년 일본에 출판되면서 100만부 이상이 팔렸고 그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입니다. 이후 2000년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배틀로얄이 공개되었죠. 아무튼 배틀로얄이란 형태의 장르는 이렇게 일본의 한 소설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히트를 친 작품인 만큼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영향을 미친 배틀로얄은 당시 최초의 배틀로얄 게임에 기반을 닦은 게임, 아니 정확하게 모드인 아르마2의 데이즈 모드에 기반한 배틀로얄모드, 일명 데이즈 배틀로얄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플레이 언노운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브랜든 그린이 제작한 데이즈 배틀로얄은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많은 배틀로얄의 게임들의 기반을 대부분 갖추고 있으며 아르마의 엄청난 현실성 있는 조작감과 데이즈의 다양한 현실성 부여와 결합하면서 외딴섬에 떨어져서 랜덤으로 떨어진 아이템을 주어 최종적인 장소에 도착하여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서로를 죽이는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은 사람들에겐 생소했지만 그만큼 새로운 재미를 주기에 충분하였고 이로 인해서 배틀로얄은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이를 창시한 브랜든 그린과 함께 그가 사용하였던 닉네임인 플레이 언노운이란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며 인기가 솟아오른 배틀로얄은 게임사들에게 자극을 주기에 충분 하였고 독립적인 게임으론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h1 z1으로 제작되어 많은 이들에게 배틀로얄이라는 장르가 알려졌죠 사실 원래 H1Z1은 데이지에서 영감을 받아 좀비 서바이벌 게임으로 제작하였으며 배틀로얄은 H1Z1의 모드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배포한 이후 본 게임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으나 배틀로얄 모드를 인기 스트리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고 이에 입소문이 타면서 사람들은 본 게임보다 배틀로얄 모드를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지금은 게임을 두 개로 나눠버렸죠. 뭐 아무튼 이런 H1Z1에도 배틀로얄 모드의 창시자이자 브랜든 그린이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의 아이디어 라이센스만 H1Z1 측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브랜드는 H1Z1의 개발에서 핵심적인 개발 인력으로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사실 아이디어 제공 자체가 큰 역할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간에 H1Z1의 개발자라고 부르기도 애매하죠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는 H1, Z1이 브랜드의 아이디어 라이센스만 가져온 반면에 배틀그라운드는 그를 아예 개발자로서 영입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끔 지나가다 많은 사람들이 H1, Z1의 짝퉁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해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총 들었다고 다 똑같은 게임은 아니잖아요? 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배틀로얄을 개발한 브랜든이 참여했기 때문에 H1Z1과는 시스템적으로 많이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든이 개발한 배틀로얄 모드의 기반이 되는 게임은 아르마 시리즈였죠 보통 한 유저는 게임에 어지간한 애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모드까지 만들어줄 애정을 게임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브랜든 그린은 배틀로얄의 창시자 이전에 아르마 시리즈의 골수 유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반이 되는 자체부터가 다른 게임과 다르죠 지금 데이즈의 영향으로 시작된 서바이벌 생존 게임들 데이즈부터 시작해서 러스트, H1Z1, 아크 등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틀로얄의 형태들은 이런 게임들의 모드로 출발한 게임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배틀그라운드는 시작부터 배틀로얄이란 게임으로 시작하였으며 H1Z1과 달리 브랜든을 개발자로 영입한 배틀그라운드는 아르마2부터 개발해왔던 브랜든의 노하우가 자연스레 녹아있는 게임입니다. 사운드 부분에서부터 많은 걸 증명해주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쉬운 난이도의 아르마라고 불릴 정도로 게임에서의 사운드나 현실적인 디테일 등등은 확실하게 잡혀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이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네덜란드, 이집트, 스페인, 러시아 개발자 등등 세계 각국의 실력있는 개발자와 함께 화상통화를 하면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시되어 많은 호응을 받는 배틀그라운드는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2017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스팀 플레이어 수 TOP10 안에 머물면서 팀포트리스2, GTA5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트위치에서도 롤을 뛰어넘어 시청자 수 1위를 기록한 적이 있고 출시 3일만에 한화로 약, 한화로 약 123억 가량을 벌어들이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틀로얄 베이즈 배틀로얄부터 시작하여 H1Z1의 성공부터 배틀그라운드까지 이미 입증된 장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현재 H1Z1이나 배틀그라운드는 많은 이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는 단순히 배틀로얄 장르를 발전시킨 게임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게임 시장은 모바일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빨아먹고 서비스를 종료하고 어디서 본 듯한 흔히 말하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양산형 게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은 불안정한 수익구조의 pc보다는 결제도 쉽고 개발기간이나 수익면이나 pc보다 낮기 때문에 막대한 수익이 나오고 있으며 이 덕분에 게임회사들은 pc게임에서 등을 돌린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옛날 pc에서 흥했던 게임들을 모바일로 이식하면서까지 말이죠 실제로도 블루홀의 개발진들은 처음엔 국내에서 개발인력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모바일에 치중되어버린 한국 시장에서는 인력을 구하기란 매우 힘들었으며 이런 이유로 해외 개발인력을 구하여 화상통화를 통해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거의 다 죽어가는 pc 게임 게다가 부분 무료화도 아닌 오직 패키지로 판매하는 게임은 국내 패키지 시장이 무너진 이후에 전례가 없는 게임이었고 모바일 게임이 이미 주류가 되어버린 한국 시장에서 버젓이 성공을 보여준 배틀그라운드 블루홀의 최영욱 아시아 사업실장은 인터뷰에서 게임이 이렇게 흥행을 하면 추가 과금 모델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게임은 본질을 해치는 유료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H1Z1과는 다르게 신규 맵들을 점점 추가할 예정이며 모드를 전격적으로 지원하여 유저들끼리 룰을 정하고 새로운 맵을 만들면서 노는 2차적인 게임이 안에서 탄생할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한국을 타겟팅으로 하진 않았지만 아직 한국에서도 패키지 게임을 제작하여 해외로 수출하여 게임성으로 승부를 본 배틀그라운드 블루오를 시작으로 타 게임 회사들 또한 이런 붐에 힘입어 PC 패키지 게임도 제작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게임들의 문제점과 과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유저들도 매우 골머리를 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최근 블리자드에서는 핵 개발사에게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